우리, 는 별의 액 혈액, 지 않겠다. 혈거 혈액, 혈액, 혈액, 하, 죽음조차 야! 내 파. 야! 하! 야! 하! 하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이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의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자그 야! 드는건아다 저리 비켜. 저, 저, 리비 저, 저. 저, 저. 저. 두려워할 죽음이 저. 저. 저. 저. 입따이 실력으로? 어디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한 채. 그것뿐인가 경치가 어때? <목소리> 큭! 어디한 곳에 머무르지 못한 채. 큭. <목소리> 아, 그래드는 <그러던> 건? 아직기다 <목소리> 빛나가지 않는다. 간다. 두려워할 전... 죽음이 없다. 흩날리는 꽃잎처럼. 큭. 하죽음산 자의 경계가. 죽음조차 내 흩. 검을 막지 못하리. 머리 다그래드는건 아직이다. 흩! 날리는 꽃잎처럼. 불꽃이... 나 열심히 할게, 아빠. 아무튼 센지마! 펀치! 캬! 펀치 스며시 두려워할 죽음이 없다. 하! 어디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한 채 내려찍게 고속펀치 날아가 자그라드는 건 원투 아치기다 펀치 다시 하! 돌아올 것이다 잡지마. 저건자와 산자의 경계에 있습니다. 합니다 실례합니다. 한 곳에 머무지못다 그건 사양할게요. 캬. 캬. 어설퍼도, 어설퍼도 이해해 주세요. 탸차. <웃음> <웃음> 자그라도는 건알 것이다. <웃음> 다시 돌아올 것이다.